아, 나왔다. 여러분, 잡아볼까요, 이걸로? 잡아볼까요? 잡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코봉입니다 자, 오늘 의볼 게임은 도즈 업데이트! 사격 안의 돌아온 코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요 아, 4개월 동안 못 들어온 이유는요 코 수술을 했어요 아니 어떤 구독자 코가 작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강남 가가지고 코를 대빵 크게 만들었거든요 어때요? <웃음> 어쨌든 여러분도 보고 싶었고요 제가 왜 돌아왔냐 아이 도어원즈 업데이트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코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빨리 돌아왔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도어원즈 업데이트 즐겨볼게요 사실 제가 유튜버 많이 봤거든요 한 번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봉이 함께 레츠고! 자 역시나 저는 아, 손전등 하나만 구입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의 키는 다 똑같고 여러분 문 여는 소리가 좀 달라졌네요 자 일단은 맵 구조도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저 왼쪽 오른쪽 이것도 시험 본것 같은데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오 우! 오오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픽 보세요 오 어, 바로 여기 있네 오! 어? 이거 뭐지? 어, 여기 이런 분들이 있네? 아, 여기 이런 공간들이 또 새로 생겼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무슨, 중간 정도 가면은, 십자가가 있대요? 아! 아, 깜짝이야. 어, 잠깐만. 어? 18번. 뭐야? 왜 물이 죽이지? 뭐야, 뭐야, 뭐야. 야, 몇 번이었냐, 그 전에. 몇 번이었는데, 그, 뭐야! 없어졌어, 번호가! 와, 이거 업데이트 됐구나! 아, 잠깐만, 지금 무섭대가 아닌데, 나 지금 몇 번에서 나왔지? 이쪽으로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19번 방 들어가면. 아, 됐다! 오다오다하다 오다. 슈아! 아, 러쉬, 오랜만이다, 너. 자, 키스가 바로 따버릴까, 그냥? 그래, 상남자니까 따버려 <목소리> 기가 막히죠. 어, 방이 죽어야 어, 몇번 지나갔지? 26번. 27번. 와, 여기 26번 방. 하하하하. <웃음> 내가 서글쩐 아냐? 하하. 근데 뭐지? 들어가볼까? 하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씨. 어, 깜짝이야. <갑자기 웃음> 저 지금 <웃음> 해지 새끼고 하고 있거든요. <웃음> 어, 씨. 심장이 텅, 벌렁벌렁거리네. <웃음> 잠깐만. 번호. 아, 번호 해야 돼. <웃음> 어, 근데 확실히 더 재밌어졌어요. 그쵸? 뭔가 그 단순했던, 그 버그도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왜냐면 저기, 아이템 저기 저기 뭐냐 책상 같은 게 되게 잘 열려요 오나? 오다오다 온다, 온다. 온다! 와 늦게, 도로, 늦게 오는 거 보셨어요? 와 이제는 시간차 공격을 하네 애들이 와 안녕 친구들 눈가리 안녕 어? 잠깐만 여기서 중간보스 나오나요? 시크? 시크가 나오나요? 자 나왔다 나왔다 오! 뭐, 뭐 달라졌어! 어? 오! 오! 저 뭐야! 오! 더 빨라! 더 빨라졌어! 다행히 이런 거큰 변화가 없네요. 어? 와 뭐야! 오! 더 부서졌다. 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과연 도서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오, 기대가 되네요. 방, 이 방부터 뭔가 좀 다르죠? 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어 잠깐만 어, 뭔가 어 확실히 달라졌어요 일단은 지도로 없고 여러분 또 있어 여기 다섯 개 찾았고요 자 하나 찾았고 다 찾았다 오케이 자 안전하게요 뒤에서 도형을 맞춰볼게요 0,6,3,4,5 그구나 거봉이가 4개월 만에 돌아왔죠. 부소한적, 부소한적. 자, 여러분, 제가 들었는데 요요요요 요, 요, 요 있잖아요. 요 십자가를 구입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요거요거 해볼키 요게 어떤 방문을 여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중간 좀 넘었는데요. 생각보다 뭐러시도 별로 안 오고, 여러분. 엠 b c 이런 것도 별로 없네요. 어, 깜빡했어. 깜빡했어. 깜빡했어. 깜빡했어. 오다, 오다, 오다! 피해, 피해, 피해! 지나갔어요. 어, 그렇지. 아우, 깜짝이야. 어? 뭐야, 여기? 아, 이게 해골, 해골방이구나, 얘가. 키로 이렇게 딱 열면? 오,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자, 일단은 뭐, 별게 없는데, 여러분? 아, 아, 돈이 많구나. 어, 이거 뭐지? 뭔가 신비로운 게 느껴져요. 좋은 거겠죠? 응. 계속 가겠습니다. 아싸. 오케이. 2번으로 따고 들어갈게요. 으아! 으아! 으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빨라지는 비타민을 딱 들고. 안녕 뭐야 아 나왔다 여러분 잡아볼까요 이걸로? 잡아볼까요? 잡아볼까요? 와 하하하하 하이트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이트 오다숏! 오케이 저 일단은 93번 방 오, 오, 무슨 소리 들리는데 오! 와, 죽을 뻔했어. 와, 이거 그냥 막 오는구나, 이제는. 어, 이따가 지금 막 하겠다, 이거지, 지금, 니들. 어, 또 온다, 또 온다! 와, 뭉따로 뭐 오는구나, 니들, 진짜. 자, 영, 영의 100번. 도착했습니다. 어, 뭐지? 그, 뭐, 뭐, 책, 책 찾을 때처럼 인 소리 났는데, 이거?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오, 나왔어요, 여러분. 비, 번째. 오, 비가 나습니다비겨습니다 나왔, 오, 달라, 달라, 달라, 달라, 달라. 뭐, 오, 뭐야, 쫓차와쫓차와쫓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어디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어디어디야어디야아 어디로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어디어 아, 어디. 아,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자, 자, 일단 살았고요, 여러분. 아, 여있다 아, 이거 다, 주, 아, 여기서 이걸 다 구하라는 거구나. 아, 이제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너무 오래 줬는데요? 자, 하나, 하나만 더 찾으면 돼. 하나만, 하나만. 죽을뻔했어 지금 어, 여기 있대 아싸 닫어어자 내려가서 번호. 아 이렇게 맞히는 거라.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뭐야 어, 바로 죽는 건가? 바로 죽는 거야 나? <웃음> 아뜨거뜨거뜨거뜨거떨어아 아, 아, 아, <웃음> 맞히는 거 똑같네 <웃음> 도마도가 어디야? 도망도가도망도가 도마도? 망자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삼바 양모 양모 양모 양모 양모 양모 양모 양모 양모 양모 야아야 도스 업데이트 진짜 끼깔나고 아주 재밌는 아 어, 그런 요소들이 많이 같이 갔네요 아 재밌다 재밌어 근데 네, 으로 빨리 도스 2편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즐겨봤는데요. 어 진짜 재밌네요. <웃음> 여러분도 재밌게 즐기셨죠? 자, 친구들과 함께 코방이 함께 도와준 업데이트도 같이 한번 즐겨봐요.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웃음> 안녕.